둘기 아니요.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 애기라고요. 네, 바람 좋다. 우와 <웃음> 역시 심이 필요했어. 범죄 없는 마을 날이 분지 범죄 없는 마을 날이 분지 <웃음> 어데 봐. 다도 나 젖었어? 어. 진짜? 아, 어, 다 젖었어. 진짜. 나도 그럴까? 아, 한번 바가 아, 고 싶어. 아 <목소리> 예, 어? 맞아 아, 너무 신기해 나 <웃음> 처음 봐어인스타로만봤네 <웃음> 아, 진짜야? <웃음> <웃음> 어떡해 안 그래도 어 아는데라고? 아인스타이유 어저께 보고 어너 인싸야?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뻐너 인싸야? 아유 세상에 사진 한 번만 찍어보자 네, 알았어, 제가 받았어 아 어떡해 여기 일 따라서 알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대한민국 10대 비경 향목 전망대 <웃음> <웃음> 정말 죽을 뻔했지 만 아, 번더리 아, 다시, 다시, 아 저기가 저희 뭐 끊겨 못 끊겨있어요? 왜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s 2> <타 begin> 또 맥주까지 챙겨주셨어 얼마 얼마나 시원했을까, 지 얼마나 맛있어. 요 아, 너 먹어라. <놀람> 내가 운전할게. 맥주까지 먹 어떻게 알았지? 아, 저 올라오면서, 와, 아, 저거 대박이었겠다. 아, 이생 예. 마레모.. 안 시원한데 이건 아 시원한 건데? <웃음> 어. <웃음> 네. 끝났어? 안주는 없어요 근데 안주가 저기요 저기, <웃음> 저기 한번 보고 이거 마시면 안주지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마레모해 <말해> 뭐 <웃음> 제일 좋다, 맛있어 여기서 온것 중에 최고야, 최고야. <웃음> 땀쭉 흘리고 안안 아시죠 안 여러분? 누가 <웃음> 여러분 누군지 몰라 그냥 <웃음> 울릉도에서 라고 해줘 울릉도에서 <웃음> 봐봐 마지막 날 아빠, 마지막 날. 수영하러 수영하러 가요 여덟살이에요아 애기 여살이에요8살이예요와 진짜 이쁘다 진 사장님 이렇게 다 손매만 같아요. 우와, 우와, 멋있다. 멋있지? 엄야 언니 수영 안 했네. 한테보 술컨대, 에요이 정도. 가져와라! 아이고, 가져와라! 알지. 아, 아, 주세요. 아, 예, 예, As It's as if I'm stuck in my stor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 우선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배, 배, 아, 숙소, 숙소, 숙소, 숙소하고 그 다음에 배, 배, 렌트, 렌트. 요세 가만 하면은 우선 여행 출발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웃음> 그세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우선 에어비앤비로 이제 강아지 되는 숙소를 잡죠, 잡죠? 건을 했죠. 근데 그게 된다고 해서 된다고 해서 아무 말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돼. 일단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우리 강아지가 이렇고 저렇고 뭐 몇키로 정도 되고 그렇지 그거를 설명해드려요 그러고 이제 어필을 해야 돼 우리 강아지가 여행을 되게 잘하고 그치? 이제 여행 나가면 실내배변을 하기 때문에 뭐 해. 그런 거 응. 이제 더럽고 그런 생각 없고 이제 나도 이제 청소 엄청 열심히 해서 나갈 거고 이런 걸 어필을 하면서 한번더 물어봐야 돼 왜냐면 그 과정에서 아, 안될거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 있지. 그렇지. 출발할 수 있는 항구가 세개인가 그랬지? 그렇지 출발할 수 있는 항구가 세개 포항, 우리가 포항항에서 왔는데 포항항이 솔직히 제일 멀잖아 그렇지. 가는 시간도 멀고 거기까지 가는 데도 멀고 여기에 들어오는 배편에 거기에 선박 거기 회사에다가 다전화했죠. 다전화했죠. 된다. 소형견만 된다는데도 있고. 맞아. 안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 되는데 따로 짐칸인데 온도 그 조절이 안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온 데가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우리 내 좌석 앞에 놓는 게 된다고 해서 멀 제일 멀리 온 거지. 포항에서 출발하는 선라이즈 오고. 고난 이 있었잖아 또 그쵸? 우리가 아 맞아 티켓팅 하는데서 이제 배로 바로 타는 게 연결이 되잖아. 어, 어, 그 티켓팅하는 거 거기 들어가는 거기가 아예 케이지에 넣은 상태로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애가 무거우니까 솔직히 들이기가 진짜 힘든데 무조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목줄하고 케이지 에 들어와서 바로 넣으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케이지 들었잖아. 들, 들 들었지. 어깨가 그래서 다나간것 같아 첫날에 이렇게 해서 들고 들어와서. <웃음> 배도 이대로 근데는 그상로 그 배로 그대로 들어가야 다 계단을 돼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내릴 때도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왔지 엄청 무거운 강아지는 또 힘들, 힘들 것, 것 같아 맞아 짐을 진짜 최소화 하든지 그러니까 혼자 왔으면 절대 안 되고 어, 이게 진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강아지든 우리 짐은 모든 상관없이 그렇죠. 이걸 들어야 돼 그래서 진짜 무거우면 그래. 좀 힘들고 이렇게서 왔고 렌트카도 다 전화했지, 거의. <웃음> 렌트카 다 전화. 안 된다고, 무조건 가야안 된다, 이런 데 있었는데, 이제, 되는 데가 있었지. 너무 고맙습니다. <웃음>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근데 우선, 그렇게 힘들어서, 힘들어서 들어오는 그 순간. 힘들었던 거다 잊어버리고, 진짜 여기는, 아, 계속 좋다만 진짜 천번만한것 같아요. <웃음> 컴퓨터 <목소리> 세이브거든 <목소리>